주식 시작하는 날 지옥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실패담을 적습니다. 내 나이에 아직 팔팔한 28세입니다. 주식이란 놈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인터넷을 매일 헤매는 직업인지라 주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생활하던 때, 아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맘 편하고 즐거웠던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동기들보단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직업이 전문직이라 작년 연봉 7천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수익의 폭이 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요. 주식이란 것을 알게 됐을 때 처음 양봉과 음봉을 보며 흥미가 생겼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에 그렇듯. 100만원 투자에서 1% 벌면 1만원, 천만 원1 천만원 투자에서 1% 벌면 10만원, 1억 투자에서 1% 벌면 100만원, 이런 식의 간단하고도 명료한 산술방식으로 주식을 너무 간단하게 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여유돈 2천만원 정도 있던 나에게 그래도 500만원만 투자하자 생각하였습니다. 먹같이거 이르면 한달 월급 못 받았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런 사고방식이 큰 화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는 물론이요 종지 뭔지 코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 종목 저 종목 단타를 치며 조금씩 조금씩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림수산 비록 주식의 까막눈이지만 빨간색 봉이 길쭉하게 올라가는 것이 거래량을 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오온글에 그래 이놈 갈것 같다. 미수물빵 그날 기억으로 장중 최고점에 매수하였습니다. 어찌된 게 사자마자 출렁거리더니 장막마감 10분쯤 남겨뒀나 약 5% 정도 차트 모양이 절벽과 같이 푹 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루 아침에 수십만 원을 날아가 버렸네요. 손절매란 것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 미수몰빵할 때 생각한 것이 그래 뭐 날려봤자 500만 원 원금만 날리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미수물빵한 금액이 1200 정도니 30-40% 내려가 봐야 원금 깡통되는 것뿐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대림수사는 자본 잠식 50%이라는 이유로 장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공시가 나오며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아 볼사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일달 동안 거래정지가 되더군요. 여기저기 대충 알아보니 주라한가 맞을거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초조함으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거래가 재개되는 날 거래량이 없이 하한가에 물량만 쌓인 채 저마한가를 맞았습니다. 처음 거래한 날 수십만 원을 단 10분만에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일달을 기다린 대가가 저마한가였습니다. 당시 대림수산 1만 2천 원 이상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 하한가 맞으니 마수몰빵 총금액 1200만 원중 180만 원 가량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원금은 날려도 된다는 생각이 결국 원금뿐만 아니라 빚까지 짊어지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마한가를 맞았습니다. 1만 2천원 가량 하던 주식이 7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며칠째 저마한가, 이미 원금 500만원은 날아갔고 결국 하한가 풀리던 날 7천원대에 매도 물량으로 내놓았던 것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한이 풀리자마자 쭉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초보인 나로서는 그래 다시 원점으로 찾아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하였죠. 그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미수금으로 그렇게 된 것도 까맣게 잊은 채 그날 또 미수를 쳤습니다. 거래 정지되던 날 일달 동안 미수금은 채워넣었습니다. 그날 손실 아마 200만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곤 대림수산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반등하다 다시 하락하여 3 0 0 0원대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장난삼아 500만원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1년 동안 모아둔 돈2 0 0 0만원을 모두 까먹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계좌가 되었고 그렇게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던 나로서는 무조건 증권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2 0 0 0만원을 모두를 잃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인가요? 그로부터 매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요? 하던 일마저 잘 안되고 생계가 힘들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군제대하고 4년 동안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생활하던 내가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해 현찰박치기로 중형차를 뽑았고 튜닝을 좋아해 자동차 개조에 수백만원을 서슴없이 쓰던 나였는데 이제는 담배값조차 걱정할 정도라니 결국 소액으로 투자를 반복하고 복습하고 실습하다 보니 아주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완전 미친 짓을 했구나. 사실 그때 종지가 하락을 하며 뉴스에 블랙 먼데이를 외치던 때에 난 원금이 미수물빵까지 하였고 그것도 공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별로 없어도 일치는 않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입상도 하여 실전 계좌권도 부여받아 운영해보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한순간에 섣부른 판단과 욕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초래할 줄은 정말 몰랐었지요. 이젠 나도 주식쟁이인가 봅니다.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하고 머릿속엔 주식이 떠나지 않고 원금 회복과 장밋인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에서 승리를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생계가 어려워질 만큼 잃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유돈 2천만원과 매월 벌어들이는 월급을 잃었지만 아깝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수천번 더 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큰 돈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빚까지 얻어서 했더라면 휴. 주식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말 실감이 납니다 나도 지금 이런데 수억 원 잃고 친구 가족까지 잃어가며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 첫 단추 잘못 끼우고 수업료 톡톡해 냈다 생각하자 오히려 다행이지 빚은 없잖아 요즘 예전만큼 일도 안 되지만 밥은 안 굶잖아 라고요 2천만 원 까지거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 정도 돈은 안 것도 아냐. 이렇게 맘속으로 외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1억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요. 100만원으로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긴다면 아니 매주 단몇 퍼센트라도 수익을 챙긴다면 100만원이 1억으로 변하는 건 사실 2년도 채안 걸립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1% 수익. 그렇습니다. 1% 우습다. 정말 우습다 1%.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1%입니다. 과연 우스운 것일까요? 매일 1%의 수익을 100만원으로, 매일 1% 수익, 매주 5% 수익, 매달 22% 수익, 주식의 수익은 복리 계산을 해야 하니 원금에서 매일 1% 수익이면 1억까지 가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요. 현재는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3천만 원을 곧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자하지 않을 거란 결심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큰 금액으로 만약 그것을 잃는다면 나 자신을 잃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늦구덩이에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것을 스스로 빠져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소액으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맑은 하늘조차 여유있게 보질 못합니다. 아니 맑기는 개뿔이 맑은가 검붉다. 하늘도 내 마음도 이젠 검붉은 색입니다. 원금을 단위 3개월도 안 돼서 잃고 미수물방에 거래정지되고 일달 동안 기다릴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깡통된 후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달라가던 일조차 갑자기 바닥을 기고 있고요. 매월 수백만원에서 기천만원은 벌었던 내가 지금은 몸도 마음도 모두 상한 채 지옥의 늑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용도는 1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담배값밖에 없네요. 힘이 듭니다 주식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어느 날 웃고 있을 그날을 회상하며